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에스피입니다. 오늘은 ASMR 먹방을 할 건데요. 오늘 준비한 것은 아메리카노에다가 크로칸슈, 딸기 맛, 우유 맛, 커스터드 맛, 초콜라 맛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